네, 안녕하세요. 해원당입니다. 오랜만이죠? 어, 제가 오랜만에 가지고 온 주제는 어, 셀프로 차고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단돈 만 원으로 차고사 지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준비물로는 어, 명태요. 통명태가 필요하고 고르실 때 배가 안 갈라진 거. 배가 통통한 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막걸리 두병 그리고 굵은 소금 그리고 날개란 네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차고사를 지내실 때 대부분 삼거리나사거리에서 많이 고사를 지내세요. 어, 이윤니 잭슨 거기는 차간의 이동량이 많은 곳이기도 하고 어, 그리고 지방량이라고 하죠. 차 사고로 죽은 귀신들도 그곳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고사를 지내실 때 그런 쪽에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예를 들어 삼거리나사거리에서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공터, 넓은 공터에 가서 하시면 되는데 일단 세차를 세우시고요. 그리고 창문이랑 보닛까지 다 엽니다. 어, 통명태 있잖아요. 통명태를 막걸리 두 병을 이런 대접에다가 다 부으시고 어, 명태 머리 있는 부분, 입 부분에다가 막걸리를 조금 묻힙니다. 그리고 털어내시고 어, 다 열려있는 문으로 냄새만 날수 있게끔 명태로 휘둘러서 안에까지 다 쳐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랑 먼 거리로 명태를 던집니다. 던져서 명, 명태 머리가 안쪽으로 들어왔을 시에는 다시 한번 막걸리를 묻혀서 바퀴랑 안에 보니까지 한번더 쳐냅니다. 그리고는 한번더 던지시고 명태 머리가 바깥쪽으로 나갔을 때에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부정을 쳐냈다. 명태는 부정을 의미하고 차 안에 있을 수 있는, 차 밖에 있을 수 있는 부정을 쳐낸다는 의미로 저희가 명태의 막걸리를 먹이고 쳐냅니다. 머리가 밖으로 나갔다면 발로 명태 머리와 몸통을 분리해서 버리시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오셔서는 날개란 4개를, 준비한 날개란 4개를 일회용 봉지에 넣습니다. 그래서 바퀴 네군데에다 하나씩 둡니다. 바퀴가 지나갔을 때 날개란이 다 깨질 수 있도록 바로 앞에다 두시고 시동을 켜시고 앞뒤로 움직여서 날개란 4개를 모두 다 깨트립니다. 이렇게 날개란을 깨트리는 이유는 발통 4개에 무엇도 붙지 말고 부정을 물려달라는 의미에서 날개란 4개를 앞뒤로 움직여가면서 깨줍니다. 이렇게까지 하셨다면 굵은 소금, 저희가 준비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트렁크에다 넣어줍니다. 굵은 소금도 트렁크에 넣어서 21일 동안 보관하도록 하는데요. 혹시나 남아있을 부정이나 따라 들었을 나쁜 기운을 21일 동안 쳐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셀프 차고사 방법이 끝이 나는데요. 많은 방법들이 있잖아요. 과일이나 시루떡이나 돼지 머리를 올린다든지 고사를 지낸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방법 중에서 셀프로 할수 있는 이 방법도 저 해운당이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자기 사주나 운세에서 어, 올해는 몸수전을 좀 많이 조심해야 되고 그런 기운이 있다면 어, 선생님을 찾아뵙고 같이 새로운 차를 맞이했으니까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온기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위험한 건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